자순입니다. 제가 어제 그눈 밑에 애벌레 대교 필러를 녹이고 오늘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러 다시 페이스라인 성형외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숨이 턱턱 막혀요 근데 이제 다 왔어요 자 이제 세수하고 옷도 갈아입고 응. 원장님 기다리고 있어요. 옆에 환자분들도 다 계셔가지고 되게 많아. 그래서 조용히 해봐야 돼. 감사합니다. <웃음> 자, 이제 수수실로 올라갈게요. 엄마 안녕, 잘하고 올게. <웃음> 점점점 긴장이 <웃음> 되고 있어요. 어, 근데 나 여기서 이렇게 연못 보니까 되게 이쁘다. 되게 잘 되는 것 같아. 보여지는? 여기 라인 봐. 도착했어요, 여러분. 여기가 페이스라인 수술센터. 딥, 딥, 딥. 여기 누우면 되나요? 네, 네. 여기 누우시고요. 네. 언제나 무서 수술실. <웃음> 주사 맞고 이제 수면마트에 들어갈 거라서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